안녕하십니까 스피드엑셀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한 자 메뉴 기능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줄에 집어 넣는 것까지를 해봤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저, 저번 시간에 넣었던 이 퍼센트 표시, 천 단위 끊어읽기, 소수점 자리에서 늘리기, 줄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표를 보시면 항목, 금액, 뭐 비율 이런 게 있고요. 내용은 우리가 뭐 제주도나 부산에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 했을 때각 비용별로 항공권, 숙박비 뭐 음식, 뭐 먹는 거 그다음에 노는 노는데 들어가는 입장권이나 이런 비용들 각각을 한번 예산을 잡아보고 전체 합계가 그래서 25만원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각각의 비용들이 전체 비용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그거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엑셀 파일을 만들면 이 숫자 표시 양식이 숫자 표시 형식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있어서 잘안 보입니다 네 여기서는 뭐 동그라미가 다섯 개다 뭐네 개다 이렇게 쉽게 볼수 있지만 좀큰 숫자들 이 정도 되면 한번 딱 보고 알기가 어렵죠. 1억인지 10억인지 자,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다룰 때는 가능하면 천 단위로 끊어줘야 됩니다. 거기 있는 기능 표시가 이거죠. 자,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쉼표시달을 바꾸면 천 단위에서 끊어주죠. 그래서 10만, 3만, 25만 이런 경우에는 100억이네요. 100억이나 100만이나 이런 걸 쉽게 볼수 있죠. 천만이네요.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단위로 끊어서 표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있는 이열 전체를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전체 전체 시트 전체를 선택하고 천 단위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. 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고요. 자그 다음에는 이 개별적인 항목들이 전체 합계에 대해서 몇 퍼센트인지 알아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, 그러려면 각각을 자 여기 합계로 나눠야 되겠죠. 나눌 때 절대 참조로자 D9로 나눕니다. 나눈 것을 를기까지 해보니까 이게 지금 0으로 보이지만 실제 0이 아니고 뭔가 소수점이 있는 겁니다. 일반으로 봤을 때는 자, 일반 표시 형태일 때는 소수점이 나오지만 이게 천 단위로 되어있을 때는 쉼표 표시로 되어있을 때는 소수점이 사라집니다. 소수점 보려면 여기 있는 소수점 자릿수 늘리기 를 눌러주면 계속 늘어나죠. 줄이기를 하면 줍니다. 그래서 원하는 데까지 여기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늘려보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보고도 대충 알수 있겠죠. 이게 0.4니까 0.4는 40% 이렇게 알수 있지만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100분율 스타일 자, 퍼센트 표시로 바꿔줍니다. 그럼 눈에 확 들어오죠. 뭐이 상태에서도 더 벌려면 소점 밑으로 더 늘릴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서 이셀 서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이 퍼센트 천단이 소점 자리에서 늘리이 4개는 네 항상 어, 거의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넣어놓고 쓰는 게 편리하겠습니다. 자. 이번 시간에는 이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